한달 만에 10kg, 3주 만에 끝내는 다이어트, 5분 만에 효과 보는 운동, 이것만 하면 통증이 싹. 이런 식의 제목 많이들 보셨죠. 콘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도 영상 썸네일에 모모 완전 삭제, 모모는 고민 끝, 뭐 이런. 말을 따라 써봤습니다 하지만 쓰면서는 이게 아닌데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좋은 접근이라고 그런걸 마케팅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명이긴 하지만 제가 세상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서 이게 트렌드인가 싶어서 조금 어려 보일까 싶어서 그렇게 따라 써봤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들의 썸네일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 개구라라는 걸요 세상에 사실 그런 운동 없습니다 5분만에 좋아지고 3주만에 끝내고 한달 만에 어떤 성과를 볼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운동 강사는 지금 굶어 죽었겠죠. 운동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그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 말을 믿고 있나요? 그래서 그 책을, 그 영상을 보고 한 번도 속았다는 느낌에 배신감이 든 적은 없었나요? 아니면 정말 효과가 좋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하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후자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네요. 사실 저는 좀 태세적인 편이라 그런 말을 접하면 의심부터 들고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영상이나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런게 인기가 참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암튼 이건 넘어가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인체에 대한 논문을 쓸때 공구실험의 기간이 최소 1 2주예요 12주가 안되면 교수님들이 그 논문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하면 어떤 자극, 즉 변인에 대해서 신체가 반응하여 생리학적인 변화를 겪는데 최소 12주가 걸리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12주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12주의 완성이 아니고 12주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생긴 변화는 변화라고 치지 않아요. 그건 단지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죠. 지속력 없는 반응 그러니까 최소 12주 동안 꾸준히 뭔가를 해야 아주 작은 효과라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12주가 되기 전에는 실망하지도 말고 자신이 목표한 바를 포기하지도 마세요 간혹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하냐며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그 대답이 됐겠죠 12주입니다. 최소 12주는 해야 본인이 12주 동안 꾸준히 노력했던 어떤 무언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어떤 효과가 도미노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섣불리 무언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럼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 안녕